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최근에 설리 고스트 그래플러 빌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한 자전거로 제주도 어드벤처 그래블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때 찍은 영상들인데요. 라이딩에 집중하면서 찍다보니까 뭐 오디오가 많이 비어서 더빙을 추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영상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블라이딩이나 뭐 바이크패킹 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2박 3일간의 라이딩이었습니다 숙박은 캠핑장을 이용했고요 패킹라이딩인 만큼 텐트나 야영장비는 당연히 자전거에 실어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주도로 그래블라이딩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을 때만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를 문제없이 짤수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보를 찾아보니 그냥 블랙길 등에 로드 관련된 정보만 많지 오프로드에 대한 정보는 정말 너무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딪혀야만 한다는 걸 직감했고 위성지도를 봐가며 일일이 점을 찍는 방식으로 코스파일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하고 약 1시간이 지날 때쯤 진입한 첫번째 오프로드 코스가 있는데 너무 인적이 오래돼서 풀이나 나무들이 길을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길의 흔적을 보며 끌바를 해야만 하는 구간들이 예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구간에서만 2시간 이상을 헤맸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구간은 코스 개척을 실패한 겁니다. 물론 여러개의 구간을 구성했었고 당연히 실패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고생을 좀 했더니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는 있었기 때문에 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다음 코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잠시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다음 구간이 나옵니다. 장비나 뭐 여러가지 등을 점검해주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구간은 조금 독특했는데 아까 같은 숲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중단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나 풍경이 있어서 신비롭기까지 했던 구간입니다. 이어지는 길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 또 다른 길이 나와서 또 따라가 왔습니다. 현재는 노면이 좀 젖어있는데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왔었죠.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제주도인지라 전혀 춥진 않았습니다. 코스를 위성사진에만 의존해서 구상하다 보니 아까처럼 길 자체가 너무 힘든 곳도 있었지만 코스 내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도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빠른 포기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방금같이 길이 막힌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코스랑 비슷한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번 반복하게 됐는데 마음속에서 시간에 대한 약간의 압박만 제외한다면 사실 재미있습니다 내가 모험을 하면서 길을 개척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재미있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구간에서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부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번째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샛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포장이 없어지고 게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봤을 땐또돌아가겠구나 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말때문에 닫아 놓은 거지 길을 막아 놓진 않았더라고요 첫날 라이딩 코스는 여기까지 해서 총 3개의 그레블 구간을 편성했는데 이세 번째 구간이 정말 코스가 좋았습니다. 저어있는 바람 소리에서 나는 비냄새를 맡으며 검은 대지 위에 드넓게 펼쳐진 잔디 초원을 달리면서 바라보는 풍경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세번째 구간이 끝나고 캠핑장으로 향하던 중 기가 내려서 더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고 최대한 빠르게 캠핑장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딩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좋아서 고생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란 건, 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코스를, 오늘 코스를 비교적 조금 짧게 짜서 제 시간에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좀 빠듯하게 도착해서 텐트 치는 거를 촬영을 못 했는데, 일단은 지금 텐트는 다 쳤고, 아, 이제 씻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하는 중입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날의 비 때문에 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젖은 옷감을 가지고 다니면 무게는 둘째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오전에 라이딩 계획을 대체하기로 하고 근처에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기다리면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다시 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날의 라이딩 코스는 도로 라이딩을 거의 없다시피 구성해서 주로 습길 위주로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코스들이 너무 순탄해서 여유롭게 경치구경하면서 하루종일 라이딩만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상이 좀 지루하게 나올 것 같아서 적당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둘째 날에 계획했던 라이딩을 마치고 숲길을 다시 빠져나와 다른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저녁거리도 간단히 삽니다. 텐트를 치며 캠핑을 할 준비를 합니다. 바이크 패킹은 모든 짐을 자전거에 실기 때문에 텐트는 물론이고 모든 장비를 부피와 무게에 타협하다 보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캠핑을 해야만 합니다 텐트를 다 치고 씻고 와서 저녁도 간단히 먹습니다 캠핑장에서 장작을 판매하고 있길래 저도 하나 사왔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찬바람 속에서 따스한 여유를 즐기며 이번 라이딩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첫날에 고생고생하며 헤쳐나갔던 가시밭 숲길 쏟아지는 비에 쫓기며 달리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냈기에 이번 라이딩이 더욱더 성공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저도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위면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게 있어 라이딩은 그저 래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한 계속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미케닉 a 포스 였습니다.